놀이 안녕하세요 소환이에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놀이를 또만들어줬이 엄마가 재미난 크리스마스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착한 동물이트에 선물을 주자 먼저 옷부터 나한테 리본이 달려있지 옷에도 리본 오 귀여워 소원이 산타우 번신하자구 어디 앉아서 선물을 포장하자 열고 참치컬 넣어보자 이제 놓고 다음 산자 기들있어. 그다음에 우리 양양이 거들 양양이 좋아하겠다. 그다음 에 마지막 토토가. 토토가 이걸 진짜 어얻드다고 토가 이거 입으면 엄청 귀엽겠다. 한말 보장 끝! 썰매누 타자.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니.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도도 푸다 가자. 으자으자 출발! 슝! 도착했다. 빨리빨리 헤이디. 빨리빨리. 너는 친구들 때 싸우지 않게 해줬으니까 착한 일을 했어. 다무은 몽시디. 몽시디. 너는 엄마 아빠들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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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가 떨렸는데, 냥냥? 어? 선물이잖아, 냥냥? 산타 할아버지가 오고 갔나 봐, 냥냥. 선물을 열어봐야지 어? 딸기잖아? 뭔가 이상해. 다른 친구 집으로 가봐야지. 뚝뚝뚝, 토토야. 토토야. 한밤쯤에 무슨 일이야? 빨리 일어나. 너 선물 받았어, 냥냥. 우와, 진짜네? 어? 이건 뭐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 끊어. 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토토? 어? 그거 내 거야 너는 딸기? 난 딸기를 소원을안비웠다고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 집도 가보자 칙칙칙 몽실아 몽실아 일어나봐 음 무슨 일이야 몽실 이 밤에 산타 할아버지 그 맞다가 샀어 너희태도 산적이 있을 거야 어? 정말이네 멍지? 선물이 있어 응? 네? 이상하다? 왜토코가 보이지? 어? 설마 이거 노코야 토토? 어? 맞아 맞아 나 딸기를 소원 빌었어 그러면 자선물에타다내서 고마워 토토 근데 이것도 내게 아니야 토토 이거는 왠지 시약같은데 그거는 햄찌 선물같아봉지봉시다 멍시. 가보자 햄찌야, 뚝뚝 뚝뚝 쿨쿨쿨쿨 무슨일이야 햄찌 산타아버지가 왔다 가셨어 그래서 너희때도 선물이 있을거야 뭐라고 햄찌? 오, 진짜 선물이 왔네 야호, 신난다 에이, 이게 뭐지? 어, 이거 내 옷인가? 한번 입어봐야겠어 이게 네거 아니냐 톡톡 어? 맞아 맞아 그게 내 선물이야 틴트 우리 각자 선물 받은 걸 소개해보자 봉지 나는 먼저 옷을 입어 이지 이게, 이게 내거다굿 가을 때딱 맞는 꿀버옷이야이 옷을 입으면 날 수도 있고 꿀을 엄청 잘 찾게 된다고 휴이 휴내 선물은 왕딸기야 딸기 중에서도 왕이라고 이는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이어서 봐봐 누구가 이거 좀 흔들려줄래? 내가 할게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 아. 아. 어? 이제 묻었니내 선물은 토코가 발라져있는 아몬드시라고 <웃음> 선물을 다시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 생께 응응 응. 우리 이제 자자. 하늘 나는 꿈거 알지? 응 음, 나도 여기가 나 집이겠지? 어. 아. 우리 잘 가고 내일 만나자 망지 응응 토토 쿨 콜콜 나도 다시 다야지 쿨쿨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Thank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